안녕하세요. 우무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품은 여명차창에서 나온 팔각정 브랜드의 반장고차 진장병입니다. 2005년도에 나온 차품인데요. 옆에 일엽풍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보통 일엽풍 반장고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내비를 보시면 녹표와 홍표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. 녹표가 조금 더 아엽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으로 차기가 약간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2005년도에 제작돼서 이미 진기가 15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,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화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반작모료로 이러한 차풍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죠. 은다오에 약 4g 정도를 투차를 하였습니다. 어, 이 차는 원래 어린 아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기가 약간 약할 수도 있지만 은 반작모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기가 강하다고 생각되어서 4g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. 90도의 물로 10초간 1회 세차 후 1분간 윤차하면서 세차 탕색을 살펴보았는데 진기 15년에 걸맞은 갈색의 세차 탕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찬물에서 이미 단맛이 우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1포의 탕색입니다. 90도의 물로 10초간 우렸는데요. 아, 맑은 갈색을 띄우고 탕이 아주 깨끗하고 마셨을 때 아, 아주 단맛과 회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또한 아, 시원한 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고산미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예 3포째입니다. 아, 15년 진기에 맞게 아, 약간의 진향이 느껴지면서 어, 단맛과 어, 적절한 고산미, 그리고 어, 바로 뒤따라오는 후운 등 반장차로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차입니다. 5포째 <목소리> 탕색이 역시 일정하게 어,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. 어, 뒤로 갈수록 단맛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어,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목 깊은 곳에서 시원한 구간과 단맛이 올라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7포째입니다. 물질감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차 잎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고소한 미는 아주 약간 증가하였지만 거스를 정도는 아니고요 여전히 꾸준한 단맛과 내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8포째는 약간 길게 한 20초간 우려보았습니다. 탕색이 상당히 진해지면서 고사미도 약간 증가하였지만 은 더불어서 강렬한 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. 이 차는 10포 이상 꾸준히 우려마시면 은 뒤로 갈수록 내포성이 좋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차품입니다 좋은 차는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이 차가 그런 경우 같습니다. 아, 구입 당시에도 가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많이 어, 사놓을 수는 없었지만 은 갖고 있는 차품을 아껴 먹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은 짤막하게 여명차창에서 나온 팔각정 반장고차 청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